반갑습니다. 첫 번째 멋남자, 김상우. 똥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지금부터 2022년 새로운 우리 선수들의 응원과 동작 함께 해보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, 야구장 오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오시면 더욱더 하나되는 응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현 선수 응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왼손을 밑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네. 여기서 중요한 거이 팔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 손이 올라와야 됩니다. 시작! 둘, 둘, 셋, 네. 자 이제 둘이 만났죠? 완전히 만나게 해주시면 됩니다. 박수 두번 시작! 하나, 둘자 이번에는 외아를 가르키면서 양손을 모아주시고요. 어, 앞에 있는 팔을 당겨주시면서 빼빼!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봐라! 붕악을 올려라! 여러분들의 많은,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가자!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거는 하고 내리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거야 방금 시작! 둘, 둘, 셋, 넷 그대로 박수 시작!